언제나 당신이었지야. 생각만. 영원히 변치 말아요 니마 니마 사랑하는 내 니마 소중한 언제나 당신이었지야 생각만 해도 참 기분 좋아 변치 말아요 행복한 우리 사랑 꿈같은 사랑 영원히 변치 마라